여러분 뉴욕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뉴욕 했을 때요 막연히 바로 떠오른 게 바로 브로드웨이 뮤지컬 생각 났었거든요 전세계 관광객이 한 번쯤은 꼭 방문한다는 곳이 이 바로 브로드웨이 뮤지컬 그 브로드웨이 인데요 런던의 웨스트엔드와 더불어서 세계 뮤지컬의 막강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브로드웨이 유명 작품들은 물론 또 새롭게 시도되는 생성 공연까지 365일 언제나 화려하게 불을 반짝반짝 거리는 곳이 이 브로드웨이입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별들을 볼 수가 없었죠. 9월 들어서요 어, 공연 러쉬에 돌입하면서 올 가을에는 인기 뮤지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지난달 4일부터 성경에서 영감을 얻은 패스오버 프리부 공연을 시작으로 16개월 만에 이 브로드웨이 뮤지컬 공연이 재개됐는데요 9월부터는요 어, 그동안 기다렸던 많은 작품들이 대거 찾아올 예정입니다 일단 9월 2일 그리스 신화 중에서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하데스타운 그 다음에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웨이트리스의 이야기를 담은 웨이트리스 요게 9월 2일에 이제 열렸고요 그 다음에 해밀턴 이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 뮤지컬은 꼭 봐야 된다 그리고 암표도 굉장히 비싼 티켓을 구하기도 힘드니 해밀턴이 9월 14일에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9.11 테러가 발생 했던 2001년 테러를 당한 미국 연공이 폐쇄돼서 당시 미국행 비행기 38대가 캐나다 작은 마을에 비상착륙을 하게 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뮤지컬 Come From Away가 9월 21일에 이제 열리고요. 그리고 뭐 위키드 시카고 이런 화제 뮤지컬을 비롯해서 디즈니사의 인기 뮤지컬 라이온킹 알라딘도 찾아오게 됩니다. 라이온킹은 9월 14일 맨하탄 민스코프 극장에서 그리고 알라딘은 9월 28일 맨하탄 뉴 암스테르담 극장에서 공연을 재개하게 됩니다. 자 브로드웨이 최고 흥행작 중 하나가 이 라이온 킹인데요. 1998년 최고의 뮤지컬 등 여섯 개 부문 토니상 수상을 비롯해서 1999년 최고의 뮤지컬 쇼 앨범 부문 그래미상 등 70여 개 공연 예술상을 수상한 작품이고요. 아카데미상 수상 애니메이션 영화를 원작으로 했죠. 알라딘. 이 알라딘은 2014년 3월 브로드웨이 암스테르담 극장에서 초연을 하고 큰 성공을 거둬서 최대 블록버스터 공연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국의 군주 헨리 8세와 여섯 명의 왕비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6, 그다음에 연극. 이곳이 방인가요? 뭐칙 킹비스킷, 세계 4대 투자은행 중에 하나였던 리먼 브라더스를 읽궈낸 리먼 가문을 소재로 만든 희곡인 리, 리먼 트릴로지. 뭐 여러가지 신작들도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브로드웨이 닷컴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저는 가장 보고 싶었던 이 뮤지컬이 해밀턴인데요. 해밀턴이 작년에 팬더믹 기간에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디즈니 플러스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 저 정말 해밀턴 원없이 봤거든요 이 해밀턴 아직 안 보신 분 계시다면 꼭 추천을 해드리고요 아직도 그, 브루,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린 마뉴엘 미란다 극작가 그 다음에 뭐 등장인물로는 킹 조지 3세 아론 버, 뭐 알렉산더 해밀턴 등그 미국의 역사적인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그린 그런 뮤지컬인데요 굉장히 힙합으로 신나게 재미있게 또 넘버들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빨리 저도 브로드웨이 가서 이 공연들을 직접 보고 싶네요